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사망하기 전몇 달간 반혼수상 태 재해장애연금은 지급하지 않고 재해사망보험금만 지급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울산지법 2006가단 3997이 토대로 명확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담당이었던 신경외과 과장이 사고일로부터 194일이 경과된 시점에 망인이 피고 약관 장애 등급 분류 별표 3의 제1급 제3호에서 정한 제해로 인하여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도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하는 상태에 해당한다고 진단한 사실 망인은 사고 당시 심한 중증의 뇌손상 상태로 회복 가능성이 매우 낮아 앞으로 일정 기간 내에 사망할 것이 예견되었고 생명보조장치와 보호자의 간병 없이는 생명의 유지가 어려운 상태로 진단되었으며 결국 그로부터 3개월 이하가 지난 시점에 사망하기에 1인점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비록 피보험자인 망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재해로 인한 뇌손상으로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라는 연구장애 진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망인이 일정기간 내에 사망함으로써 그 장애 상태가 종료될 것으로 예견되었고 실제로 망인이 그로부터 약 3개월여 만에 사망에 이른 이상 망인이 이 사건 보험기약에서 정한 바와 같은 영구적 장애 상태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유사 판례 및 분쟁 조정 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